아 제가 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서울 쪽으로 가다가 고속도로를 잘못 들어와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오토바이 타다가 실수로 고속도로 들어갔으면은 주변에 멈출만한데 안전하게 멈춰서 경찰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고속도로가 제가 다니는 국도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딱히 무섭진 않은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불법이니까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게 제일 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고속도로로 지내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출발을 송산 그리시티 전망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를 출발지로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도착은 제가 사는 지역이 관악구이기 때문에 관악구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모양을 누르고 밑에 보시면 자동차 전용 제외가 있어요 이건 핸드폰에도 있는데 핸드폰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은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지도를 잘 알려줍니다. 처음에는 여기서 잘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비봉명이 이렇게 있고, 백학IC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백학IC, 양용 i c 이쪽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확대해서 보면은 화성시청 바로 위쪽에 있는 백학IC입니다. 이곳을 로드뷰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국도입니다, 국도. 국도를 타고 잘 가고 있었어요. 쭉 가면은 수원 매송이라 적혀있고 남양 비봉이 오른쪽에 제가 갈 곳은 바로 이 곳인데 유료 도로가 300m 앞에 있다. 근데 이거를 요거 보느라 못 봤어요. 요거, 요거 두개 보느라. 중간 그냥 지나쳤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쭉 갔습니다, 앞으로. 제가 잘못본 저의 탓이기도 하지만 은 그래서 오른쪽으로 빠졌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보고 그냥 직진을 해버립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는 순간 고속도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되게 이 길이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조그맣게 유료 들어있긴 한데 이거 여기 본드라 사이길 빠지는 길이 있어서 여기 진경 쓰느라 이게 눈에 안 들어왔나봐요. 제가 그때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쭉 갔어요. 그냥 지도와 보면서 가느라 표지판도 잘못 보고 쭉 갔는데 제가 아마 이쯤에서 멈췄던 것 같은데요. 시속이 80에서 100까지 돼 있고 어? 뭔가 이상하다 싶어갖고 여기서 멈췄죠. 여기 아무래도 차가 몇대 멈춰있어 가지고 긴급 경찰을 한 다음에 경찰서에 전화를 했죠. 어 저기 경찰관님이 보이네요 죄송하십니다 핸드폰 번호 어떻게 되세요? 짝꿍도 치면 혼자 태우 네? 짝꿍도 치면 혼자 태우아오 유튜브 찍으러 왔거든요 유튜브 촬영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 우음도 와가지고 약간 풍경 찍고 가는데 있어야지 <웃음> 그래도 네? <웃음> 네. <웃음> 네. 이거 유튜브 촬영을 해서, 네. 나도 부탁한 가지 좀 드리. 아, 네네. 이길로 들어오면은, 네. 편의시설 부정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처벌을 받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고의가 없어서 과실이잖아요. 네네. 내일 들어와, 이 신고가. 아, 네. 별로 잘못 들어왔다고. 네네. 그러니까 나 어떻게 드릴 거냐면은, 너무 위험하거든요. 네. 어? 무실신다 타요. 네. 네. 네나 우리 차하고 1 0 0 m 터네 폴비트 앞에서 먼저 지나가요 네 내가 얘기해줄테니까 네네 그 다음에 쭉가네 내가 그러면은 롱라이트를 올릴거예요 롱라이트를 아 네네 네. 롱라이트를 올리면은 내가 이렇게 타고 갈거야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우회전 깜빡이 킬거예요 그럼 불도 빠지면 되는거예요아 네네 그래서 한번더 롱라이트를 키면은 그거는 아 네네네 그러 내가 네 네네 아 어,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아 어, 저기 아까 말씀을 들었던 톨게이트가 앞에 있습니다 어 오토바이로 톨게이트를 내가 이제 경찰차를 빼러 가면 되겠죠? 아 이런 경험은 더 처음 해보네요 진짜 아우. 아 경찰관분들한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아 이제 소원 쪽으로 빠지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기에 약간 저처럼 헷갈려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백화가 IC 들어가는 길이 없거든요 어,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고 저처럼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도록 백화가 IC 들어가는 길목에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좀 실수한 것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제가 완전 초행길이기도 하고 아마 좀 길이 헷갈려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경찰관 분들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저는 주유소에 왔는데요 뒤로 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득해 주고 살짝 이렇게 눌러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다 털어 주고 카드를 다시 해야 됩니다 가득 넣을 때 말이죠 페이는 이게 그게 안 되고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합니다 그럼 주유 끝 다시 출발을 해 볼까요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